원래 인생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7만원 치에는 되는데 나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닌데? 야! 아주 조사버릴 거야 햇바람을 1분 동안 쉬지 않고 불면 소원이 이루어진대 야 이세주 응? 너왜 아줌마한테 엄마라고 하냐? 저 사람 우리 엄마야? 이 언제가? you <laughs>